네, <웃음> 어, 반갑습니다. <웃음> 아이고, 예. 아. 전화. 예. 아, 예, 예, 예. 전화하셨어요? 아, 아, 네. 음. 예. 어. 또 어, 김희선 님을 만났습니다. 영화인 총연합회정부에서 오신 거예요? 아니, 집은... 아니요. 아, 의 네. 갔어? 네. 네. 아, 다들 만두지 아. 아. 아, 한 달에 한 번씩까지 이런 지금 브레이크 타임이야. 아이고. 아니? 하도 안 되는 거. 저쪽 뭐니까 또 일로 거기 가서 저 앞에 들어가면 또 있을까 봐 초등학교 앞에 쪽에. 오, 아. 신다리 분식 맛있어요. 분식? 물론 가보자. 분식도 괜찮지. 아, 숙성겁나. 그러니까. 씨 아회딱 좋았는데 초밥 좋았는데 어제 께게딱고 끌고 가다가 여기, 여기 지금 밥 먹을 야, 때가 그치구나. 제일 행복한데 그죠 양양이가 설입니다. 자 아, 공연 아, 끝났으니까 아, 맛있는 걸 먹어야 돼요. 배고파요. 하면 두 시간 동안 너무 에너지 있게 세 명이서 아, 단 코미디언 아, 세명 아, 아, 개그맨 아, 세 아, 명에서만 아, 달리니까 아, 되게 아, 빡셉니다. 아,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버리 내기 때문에 마스크 만드는 것도 다시 채워내야 돼요. 다자 생각해 볼자 맛있는 밥집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밥이 맛있을지. 이왕에 먹는 거 맛있는 거 먹어야죠. 후.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이제 밥먹러 갑니다. 와. 오늘 세시공이 끝나고 먹으러 가는데요. 오늘은 어 많이 배고프네요. 그래서 초밥을 먹을 겁니다. 초밥. 초밥. 초밥은 참 맛있는 것 같아요. 생선의 그 싱그러움과 밥, 탄수화물 게다가 겨자가 딱 있고 씹었을 그때 샹그러운 그런 맛 좋은 것 같아요. 아 빨리 먹으러 갑니다. 배고파요. 빨리 가겠구만 오늘은 초밥입니다. 네. 네. 음. 코드 같아요. <웃음> 음. 맛있네요 여기 는안는데 생선은 먹거든 어, 회는 안주어그영이가뭐 했고 머리어까 먹였어 많이? 머리도아니그렇 이게 너무 맛 이게 초장나지 수영이 나스템이나 상품이라고 <목소리나> 이제 게꽂아가지고 <훨씬 목소리나> <목소리나> 이렇게 튀긴 <목소리나> <이렇게 목소리나> <찌개인> 다음에 <목소리나> 이렇게 뜯어 먹으라고 솔직히 턴포인트인거 같아 자기 집이, 자기 집이 아닐까 봐하겠습니다 어,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3시 공연 끝나고 음! 다섯시에 먹는 이 저녁 맛있죠? 이거 먹었으니까 힘내서 6시 공연 꼬고고 해야죠. 관객분도 되게 많이 왔어요. 먹고 꽉 찼습니다. 아, 오늘은 이제 토요일이고 내일이 이제 일요일이죠 토요일은 오늘 보니까 오늘 관객들 보니까 좀 남녀가 많이 왔다고 데이트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이제 좀 코로나로 좀 힘든 상황에서 많이 어디 가시기도 힘들고 그랬을 텐데 지금 저희 졸탄씨 와서 재밌게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인들 파이팅 아 우리 졸탄씨 6시 공연입니다 6시 공연은 3시 공연 때보다 더 많은 분들이 왔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졸탄극장 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많은 호응해주고 박수 많이 쳐주고 근데 3시 때는 약간 좀 어, 사람, 사람 전반적으로 관객분들이 아, 소심한 표현들 예.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재미, 공연을 재밌게 볼수 있는 팁을 가르쳐 드릴게요 공연을 재밌게 보고 싶다면 여러분들 오셔서 직접적으로 더 많이 호응하고 더 많이 박수 치시면 아마 무대 배우들이 기존에 있던 역량보다 더 많이 호응, 더 열심히 해서 에너지를 퍼부어살 겁니다. 여러분이 만드는 무대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배우들이 표현을 하겠지만 배우들 표현은 기본입니다. 여러분이 더 활기차고 더 즐기려는 마음이 있다면 공연이 더 재미있어질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즐기세요. 공연은 여러분도 함께 만들어 가는 겁니다. 뭘좀 뭐 맛있게 먹고 있나? 아래요 아, 솔티 입사 오밥 먹었어, 밥 먹었어. 오맛있는거 먹네. 고구마? 고구마? 네. 다이어트해? 아니요. 응? 그냥 맛있어가지고요. 야씨. <웃음> 고구마죠. 우와. 이 고구마가 맛있어 이렇게 마치 무슨 무슨 오징어 같다 무슨? 오징어? 갑오징어. 가오징어래 갑오징어. 너 표현했어. 인터뷰 약간 친구분. <웃음> 반스 이재영입니다. 저는 졸탄시에서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정진뭘 맡고 있죠? 저는 <웃음> 하겠습니다. 잠깐만 여기도 인터뷰 같은데. 아니, 마, 맞는다는 거맞는다잖아너막뭘 맡고 있어? 뭐 맡고 있습니까? 저요. 맨날 맡고 있습니다. 오, 맨날 맡고 있다. 맨매 맡고 있다. <웃음> 어요 갑자기 놀란 같은데요? 체 알았다. 득채야! 득채! 덕채. 득채야! 공채가 아니라고! <웃음> 자 지금 6시 공연 중입니다. 아, 6시 공연. 오늘 좀 이따 저다근발이 봉창이고요. 다근바리 댄스 이거예요. 이제 다근발이올라가때겠습니다 올라가야죠? 레츠고! 어, 어머나 보고가 오늘도 스쿠터를 타고 갑니다 오케이 렛츠가 기름을 넣으러 왔습니다 차량이 연료구을 열고 노란색 노지을 연료 주입구에 삽입 후 기름을 넣어주세요. 인산된 후에 주유가 완료될 때까지 뒤속이서주유가 뽑아, 뒤섞이서 뒤섞이서 뒤섞이서 뒤서서 주유가 서 뒤섞이서 뒤섞이서 뒤섞이서 뒤이서뒤섞이 아니, 너무 아, 완전, 완전 가에 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주 So let's go.